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위솔인데요 제가 노지 바위솔과 어, 실내 바위솔 좀 비교를, 비교를 해봤어요 이, 이 여기 이큰 화분에 있는 이 바위솔은요 처음부터 노지로 계속 키웠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비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내렸어요 이곳에는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근데 바이솔이 뭐 하나도 물러지거나 그렇다고 뭐 해가 뜨고서 어떻게 되는 건 알고요 계속 자구들은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도 어 거미 바이솔과 이런 노경 이런 짜투리 남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겨울을 나면서 이 거미 바이솔들이 이런 식으로 철화가 발생됐어요. 거미 바이솔 철화가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? 이렇게 변형 철화로 변형된 애들이 겨울을 나면서 많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노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있어요. 그렇다고 뭐 노경이 물는 것도 아니고요. 근데이 이 바이솔은 참 특이하게 커요. 그죠?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어, 둥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이솔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, 근데 왜 이렇게 클까요? 신기하게. 음,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이게 어떤 아이의 작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일이 올라오면, 음, 요것도 아직까지 어, 바이솔인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 있답니다. 근데 요 아이도 그냥 오는 비다 맞고 지금까지 햇볕에서 자랐어요 엄청 잘 자랐잖아요 뭐물른거 없어요 또 햇볕에 탄 것도 없어요 음, 지금까지 이쪽엔 정말 제가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커지고 있답니다 이제 또 옆으로 가면은 요거는 제가 비 장마 억수로 올 때만 아이 아이 인가 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그랗지 않고 삐죽삐죽하다는 그 아이들이 여기 있네요. <웃음> 몰랐네. <웃음> 이제 이렇게 영상 찍다가 자세히 보니 요것들이 그렇게 생겼네요. 근데 왜 유난히 저기 있는 애들이 삐죽삐죽했을까요? 어우 자구 다글다글다글다글 근데 자구들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. 보이시죠? 근데 요, 요 항아리 분 뚜껑에 있는 이 다육이들도 네 이렇게 밖에 있었답니다 그냥 약간 썰렁해지면서 부터 나와 가지고 어 또이 친구들은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어 겨울 잠을 자고 그대로 다 깨어났어요 깨어나 가지고 이이운 옥상에서 겨울을 그대로 났어요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뭐 흔적 없이 다 말라서 있었으니까 근데 봄 되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다올라가 가지고 다 커졌어요 근데 음. 그냥 밖에서 여태까지 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근데 딱 요거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가 안쪽에다 넣어놨던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최근에 비가 많이 맞고 또 햇볕이 세면서 여기 여기 있던 애들또 지금 이렇게 텅 비었잖아요 물러서 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방 그늘에다 내놨답니다 실내 실내는 아니었는데 원래도 실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밖에 내놓은 아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물론 것도 없이 잘 컸는데 약간 어 비바람을 조금 덜 맞게 하면서 해도 덜 보게 하면서 탈까봐 조금 더 보관했던 애들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서 음 바람 잘 통한 이, 이쪽으로 이 지금 꺼내왔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바람을 잘쐬워서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골목이에요 말하자면 저희 집이 옥상에서 그래서 조금 일단 말려서 두고 보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. 또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역시나 저는 앞으로는 바이소로 무조건 노지로 키울 겁니다. <웃음> 노지에서 있던 이 아이들. 처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단저 하나만 실내, 실내가 아니고 그늘막 밑에 넣어놨던 게 이번에 비가 좀 오면서 다 물러서 녹은, 녹은 애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네요. 아무것도 없는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크고 있잖아요. 음. 그리고 뭐이 선인장과들 당연히 야외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옥상에도 제가 그렇게 났다고 했잖아요. 처음부터 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다육이들 햇빛 바라보면서 그런 애들은 여전히 잘 있어요. 근데 제가 약간 실내에다 감, 이 마디바도요. 늘이 자리에서 뭐 비를 안 맞는 자리도 아니에요. 저기는 다 들이키는 자리고 뭐 이런 애들도 비다 맞으면서 햇빛 다 보면서 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비를 못 맞게 좀 실내에다 넣어놨던 애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. 이 마디바도 보세요. 얼마나 탄탄한지 탄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딱딱한지 무슨 플라스틱 같아요.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그죠? 이제 좀 과감하게 키워야 되겠습니다. 아깝다고 실내에 넣어놓은 것들이 안으로 더 집어넣는 애들이 자꾸자꾸 말썽을 부리키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